에? 언니 동물의 숲 에디션 구입한 쌀 들려주세요 내가 동물의 숲 에디션 구매한 건 어떻게 알았어요? 커뮤니티에 썼잖아요 저는 그것을 샀습니다 이렇게만 썼지 동물의 숲 에디션 샀다는 얘기 안 했는데 아 대두님이 짜잔 저 이거 솔직히 처음에는 안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실물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의 숲을 몰라가지고 주민들을 제가 원하는 주민들은 누가 있을지 제 스타일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. 그 나무 위키인가? 거기 있지 않나? 그러면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시리스트를 짜야 될것 같아요. 10명밖에 못 데리고 오죠? 성격도 고려하세요. 아저저 저 일단 먹보들 마음에 드는데? 저는 일단 제가 섬 이름을 먹어도 먹어도 제가 이왕이면 좀 먹보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 먹보들이 많네. 어, 바닐라 뭐야? 귀엽다.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네. 어, 마롱이 얘좀 귀엽다. 아이돌인데. 일단, 후보들을 좀 적어놔야겠어요. <웃음> 얘 뭐야 <웃음> 어, 하지만 개구린는제 취향 아니고 no. 제가 하나 또 생각한 게 있어요 다 핑크색만 해볼까 그것도 생각해봤었거든요 오 핑크나라 일단 고양이는 한명 키워보고 싶기는 해요 아 얘가 잭슨이구나 어 느끼함 오 마음에 드는데 색깔은 아니지만 잭슨 오유네찌유네찌 약간 핑크색이 섞여서 고양이 중에서는 잭슨과 유네찌꼬마곰오 곰비바 무뚝뚝해 시크한 표정 좋은데 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패치도 마음에 들어 일단 핑크색이 들어갔고 먹보죠? 먹보에다가 핑크색이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데 약간 이렇게 좀 바보 같은 표정저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. 아 미애 아 미애 아하 미애가 여기 인데 미애를 데려와야겠다. 이 완벽한 핑크의 자태를 보세요. 미애를 안 데려올 수가 없네. 어이 완전체 핑크인 미애를 놓칠 수 없네. 넘어가고. 아하 핑키! <웃음> 어 근데 다람도 귀엽다 다람 그냥 그냥 제 취향으로 보자면 이 다람이의 표정이 아주 귀엽네요 핑키도 귀엽고 아 다람이 귀엽다 다람이 일단 체크 자 넘어갑시다 팍 no. 패스 어새새 새 no. 패스 돼지 어 돼지 <웃음> 햄가스 <웃음> 우리 핑크 먹보섬에는 햄카스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햄카스 이거 완전 참오오오 뭐야 뭐야 꼬치 꼬치 너무 귀엽다 꼬치 오둘 중에 고르라면 꼬치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좋았어 꼬치 핑크돼지 준이 가어딨어요 준이는 다람쥐예요. <웃음> 쟤왜 저렇게 화나 있는 거야? 음. 표정이 너무 귀엽다 음. 음, 이러고 있는 것 같아. 준이 완전 인기케이어 준이는 실물이 갑입니다. 말투가 느끼라서 정말 친친해요. 그냥 인기가 인기 순이죠. 쟤네들을 데려오면 마을이 더 번창하고 그런 게 아니고. 준이도 근데 귀엽긴 귀엽네. 준이도 일단 넣어놓고. 오오 오, 문니나 오 문니나 너무 좋아 문니나 완전 내스타일이다얘 너무 귀여워 어떡해 오 완전 핑크색에 완전 너무 귀엽다 가끔 빨판이 보여서 징그러워요 아 그래요? 아 빨판이 보이는구나 단점 써놔야지 단점 빨판이 보인 단점도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얘 너무 귀엽다 차돌 차두, 차돌이 운동광이네 운동광 크리스틴. 크리스틴도 귀엽다. 근데 그 동물의 숲 안에서 보면 은 약간 흔할 것 같아요. 크리스틴은 아이돌이네. 일단 크리스틴 체크. 아! <웃음> 이거 맨날 사람들이 이거 건우 같다고 한거 아니에요? 우리 건우 같다고. 자, 다음! 아! 어떡해! 오! 너네 너무 귀엽다. 와, 얘네 봐요. 애플이, 애플. 이름도 애플이야. 아이돌이네, 애플이. 우리 섬에 딱 어울려. 귀여워. 예, 끝났어요 벌써? 오 벌써 끝났습니다. 제가 지금 뽑은 애들은 이렇게 있거든요. 여기에서 성격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성격. 이왕이면은 성격이 좀 여러 명이 있는 게 좋으니까. 오 의외로 저는 먹보를 노렸는데 먹보가 없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먹보랑 무뚝뚝이가 없죠 단순 활발도 없어요 없는 애들이 많네 패치 아 제가 아까 봤던 그 곰돌이가 이거 패치였구나 무뚝뚝이는 패치 패치는 먹보예요 패치는 먹보 무뚝뚝이의 좋은 완전 귀여워요 음 무뚝뚝 시베리아 시베리가 그나마 좀 되게 좀 멋있게 생겼다 시베리아 단순알발 제시카는 실물이 짱이에요 아 그래요? 일단 그러면 제시카 그리고 아이리스 <웃음> 아이리스 그 다음에 아이다 아니다 별로 자 어쨌든 이제 저는 다 뽑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운명에 맡길 겁니다 요게 바로 제 위시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나오는 애를 데려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을 제외하면 안 데려올 거고 얘들 중에서 딱 뜨면 데려올 겁니다 요거 저장해놔야지 나의 위시리스트 동숙주민 위시리스트 오케이 오늘 뽑기운을 좀 써볼까? 어, 어.